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들의 숫자가 75명이 넘어서는 이런 분위기와 이것이 갖는 잠재적 폭발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말 심상치 않은 위기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휩쓸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됐던 특정 종교단체와 몇 가지 연관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환자의 폭발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경북까지 포함한다면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환자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다 할 정도로 거대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이보다 더 컸으면 컸지 결국 작지 않을 파급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제시하기 전에 1918년도 지금부터 약 102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의 시절에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서 저와 함께 잠깐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BC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의 또반 안녕하자는 그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How they tried to cover Spanish flu pandemic in 1918. 어떻게 그들이 스페인 독감의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1918년도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어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어, 어떤 여성이 플루 마스크를 쓰고 있다. Spanish flu pandemic 기간 동안에 그러고 있다. 어, it is dangerous to 자, 좀 확대해서 읽어볼까요? It is dangerous to draw too many parallels between coronavirus and the 1918 Spanish flu pandemic. 코로나바이러스와 1918년도의 스페인 독감 팬데믹 사이에 너무 많은 유사점들을 끌어낸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that killed at least 5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5천만 명을 최소한 죽게 했었던 그런 바이러스와 유사점을 지나치게 많이 끌어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COVID-19 is an entirely new disease. v i d 1 9이란 전적으로 새로운 질병입니다. Which 바로 이것은 disproportionately affects o l d e people. 불균형하게도 나이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질병이죠. The deadly strain of influenza that swept the globe in 1918. 1918년도에 이 지구를 휩쓸었던 인플루엔자의 그 치명적인 변종은 uh, Tended to strike those aged between 20 and 30. 20살에서 30살사이의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With strong immune systems. 이들은 강한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이들의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But the actions taken by governments and the individual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자그 감염의 전파를 막 위한 정부와 개인들에 의해서 취해진 행동들은 have a familiar ring to them 그들과 유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public health england 영국의 공공공공원 이라는 곳에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the spanish flu outbreak 스페인 독감의 발생에 대해서 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the key lesson being that 자그 중요한 레슨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the second wave of the disease 그 질병의 두번째 물결은 In the autumn of 1918, 1918년 가을에 그 질병의 두 번째 물결은 Failed 그 to be far more deadly than the first day. 그첫번째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는 것이 판명됐다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물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결이 올 가을과 겨울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계속 전염병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다. 반드시 스페인독감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름에 약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가을과 겨울에 다시 맹렬하게 나올 텐데 그 가을과 겨울 그게 정말 참으로 위험한 정말 치명적이고 정말 아주 센 놈이 온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던 말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사진을 잠깐 봐 보십시오. 어 이거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은 전쟁 담당 부서의 여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신선한 공기를 숨쉬기 위해서 15분 동안에 걷기를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건 전화교환원입니다. 전화교환원이 마스크를 낀 채로 지금 이 전화교환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죠. 스페인 인플루엔자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Avoid crowded streets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를 피하라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막 모습을 보이고 오놀래서 거기를 피해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Don't go in trains or omnibus e s 이 열차나 버스로 가지 마라 In f e c t 사실상 걸어라 차라리 그리고 But don't get tired 걷는 건 좋은데 피곤해지지 마라 그 다음에 Don't speak to anyone Who has signs of a cold 감기 조짐을 가지 누구와도 얘기하지 마라 how do y do Mr. Jones 라고 말을 인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서 도망치려고 하죠 don't take a taxi 택시도 타지 마라 큰 건물 같은데 no admittance 입장 금지 뭐 이런게 이런게 the only solution 이다 자 전문가들은 don't talk to anyone 누구와도 얘기하지 마세요 Don't go near anyone. 누구와도 가까이 가지 마세요. And, 그러면 you are safe, 안전합니다. But is t not this a little difficult? 자 이게 그런데 약간은 어렵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거죠. 이발소를 찍어놓은 사진이죠, 당시에. 1918년도 당시에 이발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의 모습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c a u g t is held outdoors in a park. Due to the epidemic, San Francisco 1918. 191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로 그 전염병 때문에 공원에서 외부에서 법정이 열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재판을 하는 과정인데 실내에서 하는 게 위험해서 밖에서 이렇게 재판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 좀알수 있는데 계단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회중들. 이 계단에 서 가지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회중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게. 이렇게. 1918년, 지금으로도 100여 년 전, 1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두기,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도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이란 게 없었죠. 결국은 꼼짝없이 병에 걸리면 뭐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컨드 웨이브라는 것이 반드시 오는데, 그 세컨드 웨이브는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가을 그리고 겨울에 2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물결이 또 들이닥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다면 더큰 치명상을 이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거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대한민국은 이제 그 2차의 물결을 이미 이번에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절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 말대로 안 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더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태원 클럽발 집 단 감염 사태는 정말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휩쓸게 될 잠재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을 겨울이 됐을 때또 한번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그거를 겪게 될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최초 확진자가 돌아다닌 곳 중에 한 곳은 성소수자들이 다니는 그런 클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총 대상 인원이 5,500명인데 그중에 2,000명은 연락이 안 된답니다, 연락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클럽에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는 거고 그 중에 상당수는 영원히 연락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잠재적 위험성이 정말 그래서 더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증상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00명이 있다고 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명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누군가와 접촉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밝혀낼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숫자로 퍼질지도 모릅니다. 대구의 종교집단이 최초에는 자신의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교단의 교주를 압박을 해서라도 결국은 그걸 받아내서 찾아내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 부분을 막을 수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많은 8천여 명이라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어느 정도 이 수습이 됐었는데 지금 이미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제주도까지 에이그 클럽에 다녀갔던 사람들이 퍼져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번의 대확산을 겪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수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싱가포르의 예가 잘 말해줍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으면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방역을 했던 사례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의 경우는 사실 1월 23일 날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나온 싱가포르는 4월 22일자로 1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최근 엊그제까지 해서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월부터 4월 22일까지 1만 명을 넘기기까지는 13주가 걸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무배가 되는 2만명을 돌파하는 데는 사실상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3월 23일날 어, 개학을 강행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싱가포르는 본방학이 끝났고 그래서 개학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다가 개학을 강행했어요. 강행을 했는데 결국 학교 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가지고 2주만에 다시 온라인으로 강의를 돌리고 학교 수업을 막았어요. 500명 이하로 막았다가 2만명으로 키워졌어요. 싱가포르는 근데 인구 1000명당 서너 명이 이 감염자가 된 상태입니다. 인구 1000명당 서너 명, 엄청난 숫자죠. 어 우리나라가 인구가 그보다 훨씬 많죠. 한 1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 10배가 되는 비율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곱해서 500명이었다가 2만명이 된 것을 지금 현재 만명이었다가 10배로 비율을 똑같이 곱하면 우리는 수백만 명입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 상황이 그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정부 당국자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75명이나 발생한 이 상황에서 계약이 조만간에 단행이 되면 이게 거쳐 볼수 없는 상황으로 또 다른 어떤 위기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대구에서의 특정 종교의 경우는 교단의 교주를 압박해서라도 그 명단을 받아냈지만 지금 2,000명은 압박을 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자발적인 수단 밖에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잠재적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굉장히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2000명이 다 확진자가 아니라는 전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한 명이 다녀간 곳에서 75명이 발생했고 그 75명이 잠재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퍼트렸을 것에 확인도 안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2000명은 연락이 안 된다 지 않습니까 그중에 2000명 중에 몇 명이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녔다면 이것이 갖는 잠재적인 위험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도 있습니다. 어, 접촉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든가 이미 경기도에서는 접촉금지 명령을 어기면 뭐,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애국심에 호소하고 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 막 이렇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어, 우리는 당신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이름이나 어떤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끔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그 부분을 열심히 홍보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 이런 게더 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에서 세계를 주도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한 부분만큼은 적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싱가포르 예를 들었지만 싱가포르도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의 명성도 또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처럼 달아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어, 이번 방역을, 이번 이태원발, 클럽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선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